오늘 리뷰할 한목은요, 13,400, 13,500, 13,700입니다. 기존에 13,700K와 13,600K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제품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은 인텍 앤 컴퍼니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이거 사는 겁니다. 어, 패키징은 딱히 크게 바뀐 점 없는데, 요 K버전은 이 기본 쿨러란게 없기 때문에 아주 얇았는데 노멀버전들은 노멀 버전 노멀 버전들은 보시면은 이 패키지 안에 기본 쿨러가 들어있어요 다만 이 기본 쿨러가 있어봤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력소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7은 기본 쿨러 사용이 불가능할거고 i5도 상위 제품군들은 어 전력소비량이 좀 되더라구요 요거까지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하고 요건 될까 말까 하는거 같은데 뭐 여튼 그거야 자세한 리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Non-K 버전 13세대 프로세서 리뷰입니다. 지금 13,600K, 13,700K, 13,900K만 나와서 다소 CPU가격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제가 준비한 CPU는 1 3 4 0 0 1 3 5 0 0 1 3 7 0 0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까요? 어, 송조님, 1 2 1 0 1100... 0 다음으로 나올 13100은 어디감? 이거 12100하고 근본적 차이가 없음 그래서 사실 리뷰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 2 1 0 0의 클럭이 조금 오른 버전입니다 그냥 12100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뺐고 13900은 왜 뺐냐면은 어, 이거 꽤나 가격이 13900KF랑 7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안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뺐습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제가 1 2 1 9 0 0팔때 생각해보면 1 2 1 9 0 0 노멀은 두세 개 팔았나? 1 2 1 9 0 0 k 는꽤 많이 팔았거든요 몇십단 이상 판것 같은데 진짜 이 노멀 9 0 0 c 사신 분 매우 드물어서 그냥 뺐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Z70 Oros e l i 조금 고급 보드를 써서 성능 자가 생기지 않게 어,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쿨러 같은 경우에는 13700K 비교 대상으로 썼는 개가 수냉 빼고는 성자가 생기기 때문에 개는 수냉을 쓰고 나머지는 공랭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AG620이라고 불리는 4,5만원 사이에 공냉 상급 쿨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오버클럭 하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근데 왜 5600이에요? 여러분 j d 0 0 표준 메모리 5 6 0 0짜리 나온 거 아세요?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팀그룹이든 하이닉스든 이 표준 메모리 5600짜리를 쓸거라 생각하고 그걸로 테스트를 한겁니다 아 참고로 음이 표준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보드에 꽂기만 하면 560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13세대는 이5600 표준 메모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cpu이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한게 현 시점에서는 좀 맞다 생각해서 사용했으니 오 너무 심한 뭐 아니 뭐 오버클럭도 안 해보고 아니 뭐 4,800 몇가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은 좀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이거 위주로 쓰실 테니까요 그리고 뭐 4,800 몇명 쓴다고 한들 요새 보드 프리세스를 5,600 먹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참고로 추가로 정보 드리자면 12세대도 제가 790 보드에 5,600 그제대 표준면에 꽂으니까 바로 그냥 5,600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 대상구는 뭐 썼는데요 12,600K, 13,600K, 13,700K를 썼습니다 이걸 썼는 이유가 일단 얘네들이 K버전보다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K버전하고 성차이가 별로 없어야 살만한 메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K버전 3개를 준비해서 비교 대성군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은뭐 기반에 대해서 설명은 마무리 짓고 직접 표를 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죠 우선 QHD 해상도에서 4080을 갤럭시 sg 넣고 그래픽 드라이버 527 버전으로 돌린 겁니다 게임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3개랑 그리고 테스트하기 정말 좋은 벤치 호차가 적은 게임 7개 고사양 게임 집어넣고 총 10종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i7군 부터 보자면 은 13700K와 13700 노말은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났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평균 프레임도 비슷비슷하고요 최소 프레임은 차이가 좀 나는 게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사양 게임으로 가면 최소 프레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뭐4 프레임 뭐2 프레임 아니면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 은 이건 절대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나마 배그에서나 이제 프레임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소 프레임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최소 프레임 노우 1% 평균이 139대 144로 겨우 5프레임 밖에 차이 안납니다 거의 150프레임 가까이 나오는데 5프레임이면 은 사실 인간이 체감이 안되는 영역이고 충분히 둘다 144 모니터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캐시드 144 모니터 쓰는데 거기에다가 고사양 게임 평균 프레임 보면 163.1 대 163.1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뭐 짜고 친 고스터처럼 짜고 친거 아닙니다 근데 나 10종 게임 평균을 봐도 1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어디 그뿐입니까?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도 많이 차이 안납니다. 싱글 성능은 그나마 부스트 클럭이 확실히 싱글 부스터가 K버전이 높기 때문에 그래 요만큼 더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어. 근데 이 멀티 성능은 진짜 미미하게 차이 나거든요. 3만점 대 2만9천점 12,600점 대 12,100점 진짜 얼마 차이 안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두 제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클럭만 살짝 완성 700이 처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력소비랑도 별 차이가 안납니다. 158W 대 124, 144W입니다. 2 1 4총 14W 차이 난데요 어, CPU 패키지 전력이니까 CPU 전체 사용량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3 700 노멀이 작업용으로 공랭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AG620 써봤는데 100도 찍고 클럭도 미묘하게 처집니다. 뭐 0.1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은 권장쿨러는 똑같은 수냉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작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전력소비량이나 성능이나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700K 대신 13700 노멀이 꽤나 싸게 나온다면 은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뭐2만3만 차이 난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5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면 은좀 싸게 1370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그 다음은 i5 기반을 한번 봅시다 13600K와 13500, 13400군입니다 여기서 보기 전에 여러분이 살짝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일단 12600K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2600K는 레벨2 캐시 6 곱하기 1.25입니다 자 기억해두십시오, 1.25죠 그리고 6P 플러스 4이죠 그러니까 P코어 6개, 그리고 스몰코어 4개입니다 뭐 효율 코어라 근데 그냥 스몰 코어지 저성능 코어. 자, 그러면 13,400은요. 13,400도 보면은 1 2 5에 6+4입니다. 플러스 4, 4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1 2 6 0 0과1 3 4 0 0원1 2 6 0 0 k 랑1 3 4 0 0원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3,500은 좀 다를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어가 여덟 개로 네 개나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6 곱하기 1.25인건 똑같아요. 물론 뒤에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앞에 피코에 붙어있는 엘토캐시는 여전히 1.25라는거죠.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는데요. 자 13500까지 그래요. 13600도 똑같습니다. 근데 13600K만 달라요. 600K는 2조. 피코 하나당 붙어있는 엘토캐시가 2메가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로 느껴지느냐. 여러분, 직접 보시죠. 일단, 롤, 최소 프레임 차이점 나죠? 170, 140, 139. 로스트아크, 189, 83. 배그는 109, 107, 1 0 1로 생각보다 차이가 좀 덜한데, 보드랜드, 109, 96, 86. 거의 뭐, 십씩 뚝뚝뚝 떨어지죠? 이런 고사인 게임, 메트로 엑스더스에서도, 몇 프레임 쳐지는 게 보일 수 있고요. 포르자에서도 처지고 뭐, 그냥, cpu 등급만큼 차이 나는, 차이 나는거예요이 i7이랑 상향이 다르죠 예, i7은 분명히 서로 비슷한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i5는 그냥 한 등급 내려간 만큼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은 13600K랑 1 3 5 0 0의 격차가 평균 프레임이 대략 10프레임 이상 맞죠? 시, 여기는, 정도, 여기는 10프레임 정도 여기는 1 0프레임 살짝 넘는 수준 최소 프레임이 11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데요 i7하고 i5끼리도 그 정도 차이나요 맞죠? 아니 똑같은 K버전 끼리 비교해봐도 10프레임 차이고 여기는 5프레임 차이고 최소 프레임이 17차입니다 i5가 거의 CPU 한등급 차이나는 만큼 게임 프레임이 처집니다 논 K프로세서는 K버전에 비해서 그게 왜그러냐면은 이 13500, 13 13400, 이 애들은 엘더 레이크 기반이에요 12600K랑 똑같이 그리고 13600K만 레트 레이크입니다 얘는 기반 자체가 레트 레이크라서 캐시 구조가 레트 레이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하고 여기 애들하고는 성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뭐 멀티 성능은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거든요 시네벤치 기준방을 봤을 때꽤 증가했어요 그래 멀티 성능은 좋아졌는데 근데 게임의 성능은 결국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은자 12세대 논케이 제가 리뷰했는 건데요 1 2 6 0 0 k 라고 12400하고 게이밍 성 차이 얼마 안 나요 얼마 안납니다 얼마 안 나죠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고작 고작 얼마입니까 1프레임 차이고 저사양 게임 포함해야 8프레임 차이 납니다 맞죠 그래서 12,600K 대신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냥 12,400 넣고 게이밍 CPU로 쓰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얘네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자 13,400고 14,500이 13 12,600K랑 비슷한데 지금 수치를 딱 봤을 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최소 프레임 평균이나 평균 프레임 프레 임 평균이나 비슷한데 이거랑 12,400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QHD에서 4 0 7 0테나 4080급 여러분 그래픽카드 쓰겠다면 일단 13600K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600K나 13400이나 13500 이런 애들은 분명히 다소 떨어집니다 다소 떨어져요 13600K와 동등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요 i7과 i5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non-K 프로세서를, 어, 고성능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 꽂아 쓰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봐요. 어, 선준님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지금 가성비 좋아보이는 40만원짜리 6700XT, 아니면 뭐 60만원 주고 3060Ti, 이런 거에 물려쓰려고 한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13500이나 13400 쓸만한가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6700XT, 요새 좀, 이거 좀 나가길래, 이거랑 레 h 시대상도요 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i7하고 i5 한번 볼게요. 13700이랑, 13600K랑. 네, 얼마 차이 안나요? 평균 프레임, 이건 1프레임도 차이 안나고, 뭐, 10종 게임 해야 3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최소 프레임도? 와, 3프레임 밖에 차이 안나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여러분, 이거랑 체감 못할 거예요. 그래서 13,600K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13,600K랑 1 3 5 0 0은 어떨까요? 아 차이가 좀 있네요 <웃음> 차이 좀 있어 여기는 3프레임인데 여기는 10프레임 차이 나죠 여기 10프레임 차이 납니다 10프레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10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 차이가 좀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아, 이 저사인 게임이나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를 할까봐 자세히 보자면 13,600K, 1 3 5 0 0 자 롤! 아롤 프레임 막 최소 60% 차이나죠 꽤 큽니다 로스트아크 최소 한 7프레임 차이나네요 아, 엄청 큰건 아닌데 펭귄도 뭐 13프레임 차이나고 최소도 7프레임 차이나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배그는 별 차이가 없네요 웃기게도 배그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드랜드! 고사인 게임인데 거의 최소 프레임 10프레임 차이나죠 펭균 프레임 도 5프레임까지고 메트레스는 비슷하고 포로자도 비슷한데 상구치 토탈어에서 또한 최소 프레임 10% 차이납니다 10% 이상 차이납니다 셋업 턴레이더도 미묘하게 차이는 나고 디비전에서도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라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캐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싶은 게임들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상구치 토탈어 라든지 아니면 뭐 보더랜드라든지 이런 이런 고사양 게임도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 디비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6 7 0 0 t 쓰는데도 13600k와 13500은 동등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 한 등급 정도 차이 날 만큼 가격 차이가 나면은 13600k가 별 메이트는 없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13600kf하고 13600노멀이나13500노멀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쿨러 등급도 비슷하니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여유가 있다면 13600K 가는 거 6700XT에도 의미가 있어요. 3060T에도 의미 있을 거고, 3070에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막 강력하게 13600K를 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이런 저렴한 비교적 사실 40만짜리면 저렴한 거 맞잖아요. 이거 제일 싼거 38만짜리 있던데. 이는 저렴한 그래픽카드에서도 CPU 등급에 대한 격차는 있더라. 다만 i7과 i5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i5 엘더레이크 기반으로 나는 애들이랑 그리고 레트레이크로 나온 거랑은 음, 성능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12,600k, 13,400, 13,500, 12,400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70 정도가 좀 간다고 하면은 제가 늘아 그래도 뭐 13600k 아니면 적어도 12600k 레모보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3070이나 3060ti 수준도 고사양 게임에서도 프레임 차이가 좀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u 한 단계 올리는 게 극한 단계 올릴 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cpu도 올려주시는 게 좋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이 3060부터 뭐, 6700, 6700XT, 3060Ti, 3070요 정도 쓴다 그러면은, i7 까지는 갈 의미가 없다는걸또볼 수가 있었네요. 이 i7은 좀오반거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리고 권장 쿨러를 그 표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AG620. 이게 그공랭 상급 쿨러거든요? 뭐, 한, 한, 5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4만8천원 5만원? 요 사이 정도 하는데, 요거 썼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i7은 작업을 못 버텨요. 백도 찍고, 이제 클럭 떠주는 걸 봤어요. 13600K는 아싸싸게 버텼습니다. 아싸싸게. 쿨러 정말 좋은 거 쓰시면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거 이상급. 그니까, 러 RC1800이라든지, 어세신3, 뭐, D15, 이런 애들 있잖아요. 트윈타워형 좀 비싼 애들 공랭 상급에 부르는 애들 좋은 거 쓰신다면 아사스의버트니다 케이스도 쿨링 좋은 거 쓰신다면 그리고 13500이나 13400 같은 경우는 13400은 기쿨 써도 됩니다 이거 75W밖에 안 쓰기 때문에 기쿨러도 커버돼 13400은 좋죠? 기쿨러 커버됩니다 그 13500은 기쿨러는 커버 안돼 127W라서요 저거는 팔라딘 400 정도 쓰시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13600K 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쿨러값을 싸게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400의 게이밍 성능이 1 2 4 0 0하고별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음 12400하고 가격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을 생각하시다면 13400 가는 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코어가 4개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의 12600K와 동등한 작업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더 적은 전력에, 전력에 어,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할 수 있겠죠. 뭐, 순수 게이밍은 그냥 5600이나 아니면은 11400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2600K는 전력 서비량이 100이었죠. 얘도 어땠어요? 팔라딘 400으로 아사사에 커버됐죠. 얘가 아사사에 커버되니까 사실 13500은 팔라딘 400으로 썼을 때 커버가 안 되는 거아니야할수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12,600하고 13,500하고 사실 팔라티는 커버 되긴 돼요 13세대가 대체적으로 발열 해소가 12세대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별로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이제 클럽 좀 싸게 쓸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올코어 부스터 클럽 따로 이렇게 옆에 펼쳐뒀 쓰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를 드리자면 게임이 13700과 13700K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1% 13700 노멀과 13600K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4% 그럼 13700K와 13600K는 5%가 차이 나겠죠 그리고 13600K와 13500한 단계 차이인데 매우 큽니다 8% 차이입니다 이거는 13600을 가져와도 K랑 비교하면은 17% 차이 날 겁니다. 13,500하고 400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엄청 크진 않은데, 그냥 제법 있음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왜? 408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12,600K와 13,500은 성능이 거의 흡사합니다. 얘네들이 기반이 똑같고, 이 코어만 13,500에 추가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 그리고 프레치를 봤을 때, 13700이나, 13700 노멀, 13600K, 얘네들 격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 6700X급 정도로 봤을 때, 이건 3060TI급입니다. 혹은 3070. 그 사이에요. 근데, 13500, 13400이나, 12600K는, 요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3600K가 게이밍 CPU라는 CPU로는, 좋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롤 배그 빼고 차이 별로 없다고 프레치드에서는 빠다빠다 우기실까봐 제가 최소 1% 프레임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표기해뒀습니다. 13600K와 13400에 1% 프레임 격차는 무려 10% 가까이 납니다. 13500하고 13600K 비교해도 7%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13600K가 훨씬 부드러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어, 요 테스트 결과는, 이, 표 설명이 끝나고 난데, 뒤에 쿠키 영상로 붙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제 결론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년님 13,400, 13,500, 이런 거별 메리트 없네요. 나, 나도. 음, 그럴 것 같아요. 초기 가격이 별로 싸지 않다는 거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13,600K 쓰시거나, 아니면 12,400F로 싸게 가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가격 차이 좀, 크게 뻥튀기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간에 애들이 돈도 줘봤자 그만한 효율이 없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이밍 임 CPU 쓰고 싶으면 13600K 정도 가시고요 그냥 적당히 가성비있게 짜겠다면 11400F로 종결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3400이나 13500의 가격이 12400과 많이 들러붙게 된다면 그때쯤 돼서야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추가 의문 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럼 저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